나는 열정 청년 김재학 요즘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니 나이키에서 나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었다 바로 사카이 베이퍼와플 나는 지금 그 녀석을 만나러 간다 나는 매우 진지한 태도로 새 친구를 맞이하려 한다 양말도 나이키 음, 정말 기뻐서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았지만 이렇게 진지한 게 내 유튜브 컨셉이다 일단 안전하게 택배 박스부터 개봉을 시작했다 드디어 모습을 보이는 나이키 오렌지 박스 물론 정품이 맞다 세상 조심스러운 순간 오렌지 박스를 개봉해보겠다 개봉 후 가장 먼저 나를 반기는 속지는 지난번 무대가 디자인이 다를 게 없다. 안녕, 너구나. 난재약이야김재학 너와 날 만나게 한건 어떤 인연일까? 전생으로부터의 인연인가? 그렇다면 너는 전생에 맞자. 나는 마부? <웃음>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아 앞으로 나의 소중한 발이 되어도 나코테박이는 필수다 아.. 이쁘다 사카이를 상징하는 두 개의 혓바닥 밑창과 뒷부분의 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오리 오리? 꽤? 중창이 좀 누리끼리한데 변색은 아니겠지? 음. 이쁘긴 한데 망사라 겨울엔 추울 것 같고 리셀가가 얼마지? 이걸 신어야 돼 말아야 돼아 이런 그냥 신어야겠다